한편아 응? 미안한데 혹시 오줌마였니? <웃음> 어! 왔다 왔다 왔다 왔다! 오오오오오 어! 먹을 뻔 했는데 쟤아 너무 달리가 빨라 까비..왜 못 먹었지? 자, 잡아와 <웃음> 잡아와 어! 간다 간다 간다 간다, <웃음> 간다 간다 간다 간다 간다 야! 미! 하하 <웃음> 근데 들어감 흥흥 닉가해버림 응, <웃음> 저렇게나 그냥 죽겠는데? 아니 그냥 팔, 팔 뻗어서 먹으면 되는 걸 갖다가 어, 어 진짜 한 펜이 마냥 게으르네. <웃음> 어 <웃음> 움직인다. 오, 오, 움직인다. 와, 신나. 아 해피. 아 해피맨. 허먼요. 조종 못하는 건 자연스러운 일이긴 한데. 어 된다. 어어어한입마한입마어 어. 아. <웃음> 빵댕이봐. <웃음> 어질퍼네어한입하한입 어, 오오 뭐 오오 뭐 재롱재롱재롱 이거 재롱. 뭐, 뭐 먹을까요? 이거 먹을까요? <웃음> <웃음> <웃음> 이거 먹어? 이거 뭐 먹어야 돼? 이피아 <웃음> 뭐야? <웃음> 근데 못 먹어 쟤 근데 <웃음> 못 <웃음> 먹어 진짜 구축마려 <웃음> 어 그냥 시원하게 구축해버리고 싶다 진짜 어 우리가 무슨 부귀영화를 보자고 지금 얘 매긴다고 이러고 있는거야 <웃음> 아니 솔직히 얘 없어도 다 구축 가능하잖아 위더도 그렇고 드래곤도 그렇고 버리지마 <웃음> 입 벌렸을 때총 쏘면 안돼 딴게 <웃음> 박혔어 얘 가까이 가도 나안 먹을 거 같은데 이거봐 이 정도 가까이 가도 안 먹어 어, 입 앞에 가도 안 먹을 거 같아요 그러면 그런가? 거 어, 구축하자 아. <웃음> 우리 운인 여러분들 진정해 보세요 아, 어떻게 좀... 안 끄죠? 야 입만 벌리고 하는 게 없어 꼬는 뭐터 있니? <웃음> 목만 흔들어 <웃음> 목뒤 후려 목뒤 후려 하지마! 하지마! 하지마! 배버린다 하지마! 하지마! 내가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되는데 가라 그냥 <웃음> 아예 그냥 여기서 변신하게? 어아근 이거 아 겹쳐있는거 정말 보기 싫은데 좀 떨어져볼래 얘들아? 주먹으로 툭 오우 난리가 났네 주변에 너 아니고 어이씨 <웃음> 야 너무 잔인해 어 <웃음> 아, 너무 잔인해너 너니? 어깨 너 아니고 아이고 <웃음> 너무 잔인해 <웃음> 어 뭐야 처형하고 있어 어 안돼 안돼 안돼 얘얘얘얘얘얘얘 얘가 움직인다 지금 얘인데 너네 다 죽어 너네 다 죽어 밀어 밀어 어트, 밀어. 어트, 어트, 어트. 밀어 밀어 어트, 밀어 밀어 밀어 밀어 아이씨 어디가 그러면 빗소라나피 있는데 이거 변신 해볼래 너가?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됐다 오, 됐다 오인다인다오인다 저기 비비는데 저가 에요 바닥 좀세오와으 가자 으 가자, 가자. 가자. 으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이거 줘야겠다 이거 다어 이거 줘야겠다 어디 갔니 아다 어이! 어오어씨 나를 보고는 있거든? 오우씨, 마음처럼 잘 안되네 얘네 오, 온다 온다 움직이라움직이라와와오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진짜, 여기! 여기! 이쪽, 이쪽! 이쪽! 기다려주세요. 이쪽! 들어오세요! 있잖아! 막을까 막을... 이 뭐야? 야 어디가? 야왜목 없는채? 목 없는채로 없는 이거 뭐야 얘? 야 먹어! 버그 버그 나오는 키 뭐였지? 나오는 키 쉬프트 그래 이제 먹어봐 나가 나가 나가 나가 나 어어어 어? 어어? 어, 어, 어. 어? 어, 어. 잠깐만 주민 깨물었는데 방금? 주민 살짝 앙 했는데? 어? 여러분 저희가 이거 한번 해볼게요 요거 제가 깻모 해가지고 혹시 빗소라 그빈주사기 없지 지금? 어예 얘가 기행종이거든 지금 어. 설명이 그럼 얘 피를 뽑아다가 어나 변신을 해버렸네 내가 아 여기 왜, 여기 왜 이렇게 많아 여기 <웃음> 여기 세 마리나 있어 그러게 <웃음> 어 됐다 변신을 하게 되면 어 먹었다 <웃음> 오 어, 우와, 기행종으로 우와 우와 대박 기행종이 정답이었나봐 오! 야나 피가 피? 두 줄이 됐어. 오! 근데 이렇게 되면 내가 변신을 어떻게 한다는 얘기지? 잠시만. 얘들아 템이 있어 템이. 어... 어, 와 대박인데 잠깐만. 이게 아이템 중에 녹슨 가위라는 게 있어. 오, 그걸로 잘하는 어, 어, 어, 어, 어, 거야? 어 어. 자상풍? <웃음> 흙이랑그거 철괴 좀 나한테 줘봐 아오케이오이이와 이거. 대박이다이철 이거. 어서 이거. 다녹 이거. 이 이거. 이걸로자해거면은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무서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웃음> 그러지마 해볼게 빵오 우와 야, 얘들아 내 위에 탈수 있는 것 같아 형이 조절하는거야 지금? 나 기술도 있어 대박 조절돼 조절돼 우와 나 이거 총 쏜다 그래그래 그래. 내 위에 타서 총 쏘나봐 어떻게 파? 그 어, 위에 카자 있잖아 계절인데? 가까이 와서 오클릭 가까이 눌러봐 와서 이거 어, 있는데 기술이! 어? 세븐님 높이 어? 좀 맞춰서 옆에 와주세요 아 그럴까? 내가 여기 내려가줄게 얘들아 이한 어, 명밖에 못 타는 거 아니야? 아니아니야 야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위에 자리 더 있어요 어 뒤에 두 자리 더 있어 위에 어때 여기? 탈수 있니? 어 근데 얘 입이 엄청 찬 안타지는데? 안타죠 기술 써봐봐 기술? 나 점핑퀸이라는 기술 써볼게 아또없 들이내지마 아 잠깐만 <웃음> 아이 커서 점핑, <웃음> 점핑. 이거 나 기술 써봐도 돼? 와 진짜 살벌하다. 잠깐만, 잠만 있어봐. 나 점핑핀이라는 기술을 써볼게. 아 똥꼬 들이내지 마. <웃음> 아 잠깐만. 아니 커서 점핑, <웃음> 점핑. 나 근데 되게 조용하다. 저 소음 거인이네. <웃음> 야, 슬램 레프티즈는 뭐지? 잠깐만. 아, 이거 소리 손으로 치는 거. 범범 범. 기술이 탔다. 탄거 보인다. 너 야, 여기 타지는데 비술이 탔다. 탄거 어, 보인다. 여기, 여기 타지는데 맞네. 어, 아, 세 자리까지 아, 가능하네. 어, 아유, 케빈 형 똥구멍 중에 네 자리 돼. 뭔 소리 하는 거야 아 이게 나야? 이게 내 입이야 지금? 응발하네 음. 어, 어. 그냥 이게 내 입이야? 아 이렇게 야 맞아, 진짜 이빨이 너무 많아 야 거인이랑 싸우러 가자 다 죽여버려 거인들 야 내가 물어버릴게 이야 앙 죽어버려 우와. 죽어버려 우와. 오! 뭐야? 어 어디까지 있나? 어디, 어디 있나? 어디까지나? 어디까지나? 뭐야, <목소리> 뭐야? <목소리> 죽어버려. 죽어버려. <목소리> 오! 뭐야? 어? 어디까지나 어디가? 어디까지 어디가 어디까지나 뭐야 뭐야 이야앙 우와 가버려 오! 어 뭐야 어디까지나 어디가 어디가 어디가 뭐야 뭐야 어디가? <목소리> 이거? 뭐야 이거 <목소리> 어디가 왜안 내려 뭐야 이게 비행거인 뭐야 이게 야 어디가 어디가 어야 진짜 별이 되었어 어 잠깐만 야 잠깐만 야 뭐야 이게! 어야야야 릴리즈 타이탄 아마, 릴리즈를 시키면 우리 공중에 어? 있는데 야! <웃음> 와 떨어진! 안야 뭐야 이게! 어야야야 릴리즈 타이탄 잠깐 릴리즈를 시키면 우리 공중에 어? 있는데 야! 와 떨어진! 안 오케이 나 이걸로 낙하 캔슬했다 나는 도구도 없어서 그냥 죽었다 <웃음> 와, 죽은 거인 비주얼 극혐이다 진짜. 진짜 와. 지난번에 우리 차력 거인 변신하는 것까지 한번 체험을 해 봤는데 이거 그새 업데이트 돼 가지고 60m 초대형 거인 나왔대요. 오. 오 그거 어, 어떻게 해야 된 똑같은 방법일 것 같은데 내가 궁금한 게 이제 주민 아우라 색깔이 바뀌는지 내가 그런 걸잘 모르겠고. 어. 어, 그다음에 기행종 피를 뽑아야 되는 건 맞고. 응. 지난번에 막 거인 변신 잘안 됐던 이유가 그냥 거인을 뽑았던 거야 피를. 음. 근데 기행종 피를 뽑아야. 어브노마리라고. 음. 기행종 피를 뽑아야 돼. 그럼 어, 제 주민 먹는다. 누가 먹었어? 나 어, 큰애. 기행종. 응. 어 야. 어 뭐야 얘? 저 메시지 틀렸는 어, 죽였어 죽였어. 우와우.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잡힌 채로 죽인 거야? 오. 어. 어. 와나 깜짝 놀래가지고 야 반응 속도 대박이었다. 우와 야 그냥 거인이 입딱 벌렸을 때 그냥 목젖 찔러버린 거 아니야 그냥. <웃음> 그냥 억로해가지고 뒤통수 뚫어버리 그러니까 뚫어버리게 그냥. 오 좋았다. 네가 리바이 네 해라. 리바이. <웃음> 그러면 우리 싸우러 갈때 초대형 거인이랑 차력 거인으로 타고 가자. 어 좋아요. 좋아. 근데 이거 내가 변신하면 안될것 같아. 지난번에 변신해보니까 시야가 너무 가려버려. 아, 그러면 피를 들고 가서 변신을 하자. 어? 이거 봐, 여기 알비노 엔더맨 있잖아! 있잖아, 어디? 여기! 어디? 여기 있잖아, 여기! 어디, 어디, 어디? 아, 왜 보면서 모른 척해? 보면서. 없잖아, 어디? 아이씨! 어디, 어디? 어, 지금, 지금 뒤에서. 한 번만 톡. 오, 점프! 미친. 뭐야 <웃음> 저거? 나한테 오는데. 나한테 오는데. 자, 막 그러면 돼. 아유 씨. 가까이 가면은 가까이 오네부터 하나? 자, 막 기다려 봐. 어, 지금 약간 얌전해지. 어, 발차기. 오! 발로 찬다. 발로 찬다. 뽑아? 뽑았어? 뽑아. 그냥 환전 뽑아. 아! 발로 찼어. <웃음> 어차안 먹고 씨. 그냥 갖다 차버려. 그러면 저기 묻혀 있는 기행종 조금만 튀갈게. 어? 어. 미안해, 미안해. 미안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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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그리고 안 예뻐서 싫다니 어울릴걸? 나쁘지 않을 수도 있어 넌 <웃음> 그러다 죽어 아니 약간 코스프레 한다는 생각으로 하는 <웃음> 지아그렇지 코스프레 마인드 코스프레 마인드지 맞네 맞네 어때? 넌 거인 모습일 때 제일 어울려 아니야 <웃음> 아니넌 거인일 때 제일 빛나 오우 쉬 오우 왜, 왜 나를 봐 왜 그래 왜 그래 뒤에 뒤에 뒤에 어, 뒤에 아니야 아니 아니야 뒤에 뒤에 기다려 기다려 어 간다 간다 먹으러 간다 어 아니야 점프하는 거 아니야 어디가 어디가 어, 먹었다 먹었다 어 먹었다 맞다 콜로설 타이탄 그럼 이제 잠만 라미야 너 돌아왔니 라미야? 네 돌아왔어요 먹자마자 바로 변했어요 오예거 키고 나와봐 라미님 좀 낫는 견이 되야겠네요 그것도 그렇고 왜 그거 알지 거인으로 변신하는 순간 주변에 핵폭발처럼다 죽는 거 알지 원래 어어 애니메이션 보면은 그래서 좀 우리가 멀리서 보긴 해야 될것 같거든 음, 음 c 엔이 있는 저 정도 그 다음에 라미는 한 요정도에서 변신을 해야 될것 같고 요정도에서 그거 녹슨가위 어 녹슨가위를 만들어 줘야 될것 같은데 잠깐만 내가 그거 까먹었는데 조합법을큰 사람 들라 그냥 쓰면 돼요? 기다려, 기다려 기다려 기다려 우리 자리 잡아야 돼 우리 좋은 목에 자리 잡자 그사로 <웃음> 좋은 라미 목을 칠수 있게 자리를 잡자고? 만약에 불상사가 나면은 우리가 라미의 목을 베어야 된다 <웃음> <웃음> 일부러 이걸라고 나 시켰지 자 해봐 우와 우와 우와, 우와! 우와! 진짜 커 우와, 우와. 짱코! 죽어라 거인! 나 앞이 안 보여. 그지 안 보이지. 야 기다려봐. 근데 내가 피좀 뽑아볼게. 아니지 피 뽑는 게 문제가 아니야. 썸네일 찍어야 돼. 빨리 찍어. 이거 시간 초 있어. 시간 초가 있다고? 몇 분이라고? 4분 30초. 4분 30초. 와 대박. 뭐 어떻게 조금 움직여 볼래? 우와! 우와! 우와 대박! <웃음> 미쳤다. 움직이는 소리 봐. 와 미친. 야 진짜 대박이다 어. 이거. 수증기 나는 것 봐. 오 와. 아! 왜 밟혔어? 어? <웃음> 밟혀 죽었어. <웃음> <웃음> <웃음> 라미 지나간 곳땅 파요. 진짜로? 어, 여기 거인들 있다. 거인 밟아봐야지. <웃음> 어 밟아봐 그러면. 우와 대박. 그러네 라미 지나간거 땅 파여버리네 오 죽은거 같아 밑에있던 라미야 너 몸이 잡혀 너 몸이 잡히는데 너무 높아서 얼굴까지 갈수가 없어 오 얼굴 왔당 어 왔다 나도 어 드디어 아, 왔네 와 대박이다 아우 아우 아우 안돼 점프해볼까? 점프가 된다고? 점프는 더 좋은 아, 거 아닌가? 혹시 할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쉬프트가 점프였나 그럴텐데 원래 거인들은 안된다 안된다 혹시 일번에서 2번 뭐 이런 기술 없어 거기 인벤에? 있어요 기술 한번 써봐 그러면. 뭐야? 우와! 야 이거 불안해. 터질 거 같냐? 어? 야 열기 내뿜는 거다 이거. 우와. 근처로 가면 죽을 것 같은데? 오. 아, 너 등이 시뻘개졌어 그러니까 다른 거는? 야 발차기. 우와! 우와! 오. 오. 오, 오, 오, 거인들 나와. 거인들 나온다. 야, 미친!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왼쪽에 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좌회전이요 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야! 너가 지옥 유적 찾았어! <웃음> 땅 밑에 있던 지옥 유적 <웃음> 잘했어! 잘했어! <웃음> 라미가 돌아가는 모습을 봐야지 가까이서 갑자기 오, 증기 팍 나오는 거 아니야? 4, 2 1 우와! 무너진다! 우와! 그대로 앉았어! 어? 시에니가 카트 타이탄 돼버렸는데? 어? 어, 미리 해놓고 있었습니다. 어, 체력 거인 됐어. 와우.